오른쪽 가자, 오른쪽. 그렇지! <웃음> 아, 잠깐만. 쥐 때가 왜 자꾸 야수가 나오지, 씨. 괜찮아. 이제 캄고로 캄보로 톤이 캄보로 나오고, 이제 리필 다 되고. 그렇지! 우얄낀데우얄낀데 <웃음> 어? 이거 왜 얇긴데 이거 세가지고 말이야 니가 이걸 감당되겠어. 어? 이 감당되겠어 응? 이센거 감당되겠냐고 내가 최고다 아 깔끔했다 결국에 내가 원늘 황금 오메가선멸 로봇을 만들었어요 절단기 산거 보셔.. come on 세계로 <웃음> 면 개구리도 스피커크? 일단 앵무컷네번 간다 하나 둘셋 하하 아, 약간, 약간 애매한데 이러면? 아 약간 애매한데 아 약간 애매한데 되나 이거? 살짝 애매하거든? 독성이 뒤에 두개 있어서 되나? 살짝 애매해 보이는데 <웃음> 졸라 전설의 개구리다 아 리븐을 안잡잖아 이 미친놈들이 이씨 <웃음> 리븐을 절대 안잡아 <웃음> 절대 안잡아 아니 네번의 기회가 쳐 있는데 한 대를 안 때린다고? 너희들 너무한거 아니냐? 정드라까지 넣어줬는데 내가 아휴 야 잡았다 잡았다 리븐 잡았다 이겼다 이겼다 리븐 쳐 리븐 치라고 한 번이라도 치라고 이야발놈들아네 대를. 때리는데 한번쯤 때려주지 우울 그림도 없다 저게 1타죠 근데 우르즐 도발이 사라지 지는 수가 있네 있긴 하네 이게 약간 아우 좋아요 아직도 질수 있네 야발겜 나오기 직전 <웃음> 질수 있지 아아! 존나 못나오네 세 마리가 과연 죽을까요? 얘가 죽기 전에? 안 돼. 지겨 <웃음> 졌어요 아니 뭘해야되다 잠깐만 머리 지금부터 써봐 잠깐만 일단 이겼으니까 머리부터 써봐 님들 필요없는거 알려주세요 어민임프 필요없고 요거 금질인 내 턴이 이거 뭐야 잡빠지는거 금. 굶... 함유를 팔아도 우르줄만 찾아 그냥 이런거 다 갖다 버리고 우르줄만 찾는다 요거는 그냥 끝까지 두면 되죠? 어. 우르건만 찾아 백봉로 미친듯이 흐렸는데 이걸 베지커니 아니 승리가 1 0 0래